자, 케이크 보건니까 네. 네. 네. 네. 아니, 네. 노래할 때들어오려고그랬는 데. 네. 어 네. 네? 네. 노래 끝나고 들는오라고그러고트롤어오한는 데. 아리 트롤이 오르는 데. 도리 트도트 아 벨트 불러 벨트 좋아하고 있는데 벨트라도 불러 아 이거 이거 센트예요자 <웃음> <웃음> 그럼 어온 김에 그럼 같이 어, 혼자 불어야되는 생일이니까 아예 발음 불면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든 거 옛날 때 우리 뭐 사진 찍었을 때 뭐, 후우하고 했는데 진짜 못생겼더라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런거 부는거는 웬만하면 찍히지 말자 라고 생각했어 대신 불어줘 생일이니까 생일선불러 갑자기 되게 못생긴. <웃음> 아 사랑해 초가 하나 빠졌는데? 아니지 월선은한 살이지 그래요 <웃음> 그게 생계 선물인 거지 뭐 <웃음> 사랑해 매트를 그럼 하나 해줘야지 어 앞으로도 항상 좋은 음악 들려주는 멋진 아티스트가 되길 바라고 연예인인데 연예인 연예인으로서 그리고 건강하고 <웃음> 모든 아. 일이 대박 나길. 기원하겠습니까? 비건방지게 <웃음> 그럼 이제 는 그거는 이제 아티스트로서 응. 어, 형으로서 응. 형이잖아 응. 형으로서도 뭐. 아, 지금 좀 아티스트 같은 느낌 아니었어요? 약간? 어... <웃음> 네, 뭐 항상 건강하고 <웃음> 뭐라그래야 되지? 부자 되세요 그래 그거야 <웃음> 자, 자, 멋있게 불러줘 하나, 둘, 셋 <웃음> 하나, 둘, 둘셋 <웃음> 감사합니다 뭘 뭐,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니 그니까 뭘안 해도 가지고 오면 되거든 <웃음> 안녕하세요 <아니야. 웃음> 어 이제 어그 우리 영생의 자 씨가 <웃음> 앨범이 나와요 4월 8일 내일 내일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스트리밍 돌려주시고 음, 노래 노래 뭐 지구가 멸망하면 멸망해도 해도. 지구가 멸망해도 어떤 느낌의 곡이에요? 어 약간 지금까지 해, 보여드리지 못한 약간 장르인 것 같아요. 약간 힙합, 힙합 랩이. 그죠? 네~~ 요그 작사는 누가 했어요? 그 작사가님이 따로 아아 이번에는 저는 참여 안 했어요 아 진짜? 응. 웬일이니까 안돼했줄 알았네 그 회사를 옮기면서 아. 응. 내가 참여하기가 좀애매하더라고 아아 정했네 다음 앨범부터 응. 다음 응. 앨범부터 아, 이번에는 이번에잘 되면 이제 다음에도 참여 못하고 좀 잘못되면 음. 그런 느낌이 되겠네 응. 나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웃음> 잘 왔으니까 그 기념사진이 한번 제대로 찍자 어, 사자. 것 <웃음> <그런> <웃음> 나 사진 찍어주는 거 같은데? 너이쪽으 가냐? 나나나나자보아요 <웃음> 선물은 뭐 대기실에 있거나 하는 거 맞지? 아 진짜 온나봐 아 진짜 온나봐 그런가요? 외국에서도 많이 왔네 일한 사람 일한 사람 더 씨바? 맞아 맞아 맞아 뮤지컬을 보러 왔었나봐 일본 말, 일본 말로 뭐 해도 일본 팬이니까, 일본은. 어, 일본은. 가와이. 어. 가와이. 아, 진고. 아, 맞 진고. 어? 대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후기. 뭔 후기? 백초를 찍었을 때 후기. 비하인드 어, 뭐, 뭐 없어요 가니까 다 정해져 있던데 뭐아 <웃음> 아, 규종이가 되게 많이 참여하는 아티스트가 돼서 약간 규종이 약간 피동이라 그럴까? 아마 살짝 그런 느낌이었는 되게 적극적으로 막저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어서 와 규종이 역시 가왕 역시 그 2차전에 가는 사람들 은 틀리구나 <웃음> 1차를 탈락을 한 저로서 야 역시 2차전들은 틀리구나 이래야지 2라운드 나가는구나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나오는 영생이 형한테도 큰 박수 주시구요 응원해주세요 뭐, 뭐 나한테 하고싶은 말이나 뭐, 뭐 애교만 하고 가야지 그럼 그래 살짝 깨끗하고 살짝 빨리 가 1시간 반에 얼래끝내는 거야? 에? 신곡, 브릿지, 신곡, 신곡, 신곡, 싸비 쇼케이스 같은 거 언제? 안 해, 쇼케이스 안 해요 아, 네. 아, 다음 주 음악방송만 다음 주 음악방송을 다니까 거기 많이 가서 응원해주면 되겠다 네. 빨리 아, 한번 가 오늘, 오늘 미리 듣기 나오니까 어. 네, 미리 듣기로 어, 미리 듣기에서 제가 어제 좀 과음을 해가지고 아. 목차한가 생기 낮춰서 내이 지구가 별망해도 모든 사랑이 흩어져도 네, 이 정도까지 와! 힙합이네. 요새 트렌디하네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나뭐 사랑의 메시지 한번 하고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 하고 이제 가야지. 네. 네, 이제 끝내야지 이제 네, 콜인데 콜대들. 오늘, 오늘, 오늘 어, 정민이 미니 콘서트에 네. 와주신 관객분들 네. 정말 어, 감사드리고요. 뭐 이제 거의 끝났지만 마지막까지 잘 즐기다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뭘 하고 가면? 좋아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이제 어나그 마지막 곡이 그게 아니었나? 마지막 곡이 아까 그게 마지막 곡이었나 보다 아닌가? 그치? 어... 어... <웃음> <웃음> 그럼 마지막 곡으로 어 이냐 개놓고 찍는구나 대놓고 찍어가지고 그냥 <웃음> 예쁜 모습을 쓰라고 노래할 때는 못생겼단 말이에요 자저희 어, 메시지를 담은 노래입니다 연사는 하지 말자 시바 <웃음> 아름다워 자넌 알고 있니? 같이 어... 불러주세요 네.